안녕하세요. 주민의원법 박준인입니다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와 그 한반도에 딸린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인데요. 어, 그래서 이 3조에 기반해서 보면은 이 38선 이부차지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조를 보면은 이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 이제 3조에 의하면은 불법 집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하고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3조만을 놓고 보면은 뭐 보수적인 분들이 북한을 뭐 망하게 해야 된다,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지만 4조와 같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조의 근거한 법,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불법적인 집단으로 보면서 그 집단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부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에 4조는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4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하고 4조를 봤을 때 북한이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것들을 헌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불법적인 집단이긴 하지만 평화적으로 대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대방, 통일을 같이 이루어내야 되는 대화의 상대방 이렇게 지위가 이중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조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을 좀더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으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북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침략적 전쟁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헌법에 비춰봤을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주민의 헌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